안녕하세요. 누구보다 트로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려 드리는 한박자 시고의 박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타이틀의 두 번째 영상이죠. 네. 어, 처음 영상에서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들은 뭐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. 어, 오늘은 이러한 과정들을 좀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어, 뭐뭐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. 아, 첫 번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뭐 가요제를 통한 가수 데뷔. 어 옛날에는 가요제를 통한 가수 데뷔의 사례들이 정말 많았어요. 네, 가장 큰 가요제가 뭐 대학 가요제 그리고 강변 가요제가 있었죠.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. 네, 이 가요제가 모든 가요제들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. 네,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수가 되려면 그 가요제에는 반드시 또 출전을 해야 되고 가요제에 뭐 입상한 사람들도 엄청 큰 타이틀이 생기는 그런 가요제였었죠 심지어 가요제 심사위원이란 자리도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뭐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 그리고 뭐 작곡가들 작사가들 음반 제작자들 뭐 이런 유능한 분들의 참석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요제 출신 가수를 좀 살펴보면 강변 가요제 출신 가수들 중에서는 뭐 박미경 씨 그리고 또 이상우 이상은 그리고 어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죠. 주현미 선배님, 뭐 장윤정 씨, 뭐 이렇게 어 유명한 분들의 어좀 가요제 출신 가수들이 있습니다. 대단하죠. 하지만 2001년을 끝으로 이 가요제는 이제 끝이 납니다. 그리고 대학 가요제 출신 가수들 중에서는 뭐 심수봉 선배님, 뭐 노사연 선배님, 뭐뭐 뭐 배철수, 신해철, 유열, 뭐또조화문 선배님 등등 어 정말 어마어마한 가수들을 배출해 왔지만 대학 가요제도 2012년도를 끝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. 이렇게 가요제 양대산맥이 사라지고 어~ 그래도 지금은 가요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네 요즘엔 특히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재밌게들 보셨죠? 네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그 파급력이 엄청났던 그 가요제 사라진 자리를 대신 메꿔주고 있습니다. 어~ 근데 그 그래도 지금 가요제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. 어, 그런데 이 가요제, 요즘에는 이 가요제에서 뭐 좋은 성적을 내도 가수 데뷔를 뭐 한다거나 뭐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. 보통 가요제에서 1등하면 뭐 주최 측에서 뭐 상금, 그리고 뭐 부상, 그리고 어, 앨범을 내주고 가수 데뷔를 시켜준다. 뭐 이런 뭐 상품과 이런 뭐 부상들이 있는데 요즘엔 1등을 해서 어, 앨범을 내도 활동에 있어서 좀 흐지부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고 어, 발표한 앨범이 기념 앨범으로 네,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어, 이런 상황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가요제의 명성과 파급력이 옛날보다 좀 낮아지면서 뭐 대중들의 관심이 좀 감소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좀 후원도 줄고 어, 전반적인 시스템이 좀 부실해지는 경우들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고 우리가 가요제를 나가는 건뭐 소용 없는 일이냐? 아니 아니요,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가요제를 나가면 분명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. 어 일단 음악적인 인맥을 넓힐 수가 있어요. 어뭐 거기 나온 참가자들 그리고 음악하는 관계자분들 알아갈 수 있는 거죠. 네 그리고 음반 제작자분들도 큰 가요제는 많이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 괜찮은 신인들이 있는지 발굴하기 위해서. 어 제가 말씀드렸죠 음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그내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야 기회도 생기고 음악에 관련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가요제 나가는 그 우리 트루생 여러분들 어 대부분이 이번에 가요제 나가는 건뭐 그냥 경험 삼아 나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거예요 큰 무대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사실 이게 경험이 쌓여서 뭐 실력이 되려면 정말 많은 가요제에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요제를 통한 가수 데뷔는 옛날보다 가능성이 낮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 좋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장점들을 좀 경험해보는 음 그런 시간들은 좋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트롯생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가요제에 참가하면서, 난 여기서 입장해서꼭 가수가 될 거야! 하고,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, 어 참가하시는 게, 뭐, 좀 의의를 두고, 참가하는 게, 참가하는 의의를 두고, 어 좀, 그렇게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메들리 가수를 통한 가수 데뷔가 있습니다. 어, 트로트 메들리는 고속도로 하이샵에 가면, 뭐, 흔히들 볼수 있는데, 트로트 가수들은, 어, 트로트 가수들은 홍보할 채널이 아주 다양하지가 않잖아요.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여서 뭐 트로트 방송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막 활동하는 그 신인 가수들의 인지도를 넓히는 홍보 채널은 뭐 많지는 않다. 뭐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 새내기 신인 가수들이 홍보할 수 있는 채널 중에 이 메들리 음반 활동은 정말 좋은 홍보 채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메들리 음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좀어 알린 그런 성공 사례 가수들이 꽤 있죠.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뭐 문제점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. 네, 그만큼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네,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또 이런 경험들을 또안할 수는 없잖아요. 네, 어 그래서 우리 토르생 여러분들 중에 노래 실력을 좀 갖추신 분들 메들리 음반 활동을 하려면 노래 실력이 조금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네, 갖추신 분들 중에 이 메들리 음반 시장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어,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단,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, 어,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그 인맥이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, 자, 오늘의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이제 앞으로, 어, 조금 더이 타이틀에 대해서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라는 이 타이틀에 이제 또 남은 또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. 또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또잘 정리해서 제가 잘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누구보다 트로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박원장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